<웃음> 어,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어? Stop that. <웃음> 뭐야? <웃음> 뭐야? 한방 컷이야 Stop <웃음> that. 뭐야 이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뭐야 저고문어 <웃음> 뭐야 아이템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곰한테 죽었어. 곰봉, 음, 일단은 돌을 죽고, 곰봉을 들고, 일단은 나중에 다시 나타나면 곰봉으로 때려잡아야겠습니다. 뭐 어, 토끼, 어, 어, 야! 야. 이거면 맞겠지? <웃음> 이거면, 이거면 안 맞을 수가 없을까요? 벤적이 야! <웃음> 잡았나? 어, 잡았습니다. 음, 생고기. 생고기도 역시 드리그서옮도주고 한번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수분, 허기, 아트 체력이 다 다운틈으로 깎여졌습니다. 다다다 다, 다, 다. 닭? 잡았나? 네, 닭을 잡았습니다. 깃털, 오, 달걀이 있네. <웃음> 닭고기, 네. 닭고기도 먹어지고, 달걀도 먹어지네요. 생고기는 먹어지고. 깃털은, 음. 네, 일단은 앞부분은 좀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직 뭐, 마을 같은 거나, 뭐, NPC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뭐, 가면서 족족, 이제 강도 건너고 했는데, 뭐, 건너면서 이제 채집도 하고, 딱히 뭐, 발견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음, 그리고 지금 아이템도 지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집단을 만들면 집 침낭. 네, 요걸 만들어서 이제 침낭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사람이야? 뭐야 뭐야. 야, 이씨. 오, 너무 느리고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테이블, 테이블. 오, 어. 오. 어. 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야, 이씨. 아, 잘 안맞는데? 잠깐만 자 아! 아, 칼 베는 소리가 나는데또 죽었네요 네 곰에 이어서 산적 <웃음> 와 너무 놀랬어 산적이 나와 산적이 그래도 침당은 방금 전 만든 침당은 있네요 나머지는 좀아 일단 한숨 자고 아좀 침낭을 쓰면 어, 시간이 좀 지나가나 보네요 약간 그래도 밤보다는 아직 좀 이동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말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산적은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웃음> 산적이 <웃음> 와 소리 소문도 없이 뒤에서 공격을 해 그냥 와. 음, 일단 아까는 계속 북쪽으로 갔었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계속 이제 남쪽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가는 쪽쪽 일단 허기와 수분을 좀 채워주고 정말 뭐가 아무 것도 없네요.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음... 오, 공 곰이야? 대지 주나? 어 놀래라. 되지면 또 잡아서 <웃음> 이게 앞에 있어서 조금 살살 움직인다 해서 이제 애들이 도망 안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처에 돌. 도... 근처에 뭐 천천히 든 빨리 가든 다가가면 일단 도망을 가는 것 같은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어, 뭐야 오른쪽에 사슴은.. 어사슴 사슴은 뭐야 한 마리 더 오르네 두 마리야 <웃음> 두 마리 다 똑같이 뜨고 있어요 음...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호랑이요? <웃음> 뭐 호랑이도 있어 어... 오 호랑이 사슴 잡고 있어요 음, 호랑이도 있네요 뭐지 이런 거? 일단 여울은 이런... 어, 이게 맞는지 타격감이 없으니까 공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공격해보겠습니다 오 잡았다 여우고기챙기고기까 네, 음, 호랑이가 있었는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고 여기. 여기. 여고여토끼기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얘도 못때려고 얘도 못 잡아. <웃음> 야. 야, 죽어. 아까 복사다 죽어. 야, 죽어. 죽어. 죽어. 우리 안 죽어? 야. 오, 뭐뭐 뭐. 하는 독기가 죽은 소리가 났거든요. 일단 지금 아까 물한테 죽었기때문에 우 사슴 쟤 지금 끼어있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야. <웃음> 이걸 못잡네 일단 뛰어뛰어 돌을들고 뛰어뛰어 야오 곰이 곰이곰곰곰고곰고곰고곰고곰곰 잠깐만 고마웠어요. <웃음> 어 너무 무섭네. 아, 진짜. 와, 잠깐만. 아까 호랑이 있었잖아. 호랑이한테 곰을 좀 끌고 가고 싶은데 둘이 한번 싸우면 누가이길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 <웃음> 야, 너도 도마가, 너도 도마가 곰. 오, 뭐야? 아직도 오고 있어. 아, <웃음> 너무 무서워, 진짜. 아,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봄이나 산적이나 되게 놀랬습니다. 일단 가는 길에 안 보이니까 채집을 좀 하고 음,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호랑이를 좀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아까 호랑이가 사라졌어요.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절벽을 달리고 있네요. 자, 사슴을 잡아서 아이템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뭐? 또 뭐, 끝났네. 뭐. 어? <웃음> <너무 궁금한데? 웃음> 어 뭐야 뭐야 죽었는데 왜또 때려 <웃음> 잠깐만 아 <웃음> 진짜 힘내 아이템 어, 또 사봤어 어다또한것은데 어. <웃음> 이제 올라탔 <웃음> 아 곰이 저를 올라탔네요 어.. 나 빨리 다시 파밍을 하고 파밍을 하고 도망을 가겠습니다 다 먹었나 잠깐만 어 조금 더 먹어야 되네 먹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웃음> 이렇게 <웃음> 짧은 순간에 아니 짧은 시간에 지금 고만테 지금 몇 번이나 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야? 어 뭐죠 저기? 성벽... 성벽 같은데요 성벽... 같... 오 성벽이 있네? 오... 드디어... <웃음> 드디어 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일단은 오... 얘는... 향 던지기가 되게 잘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똥글... <웃음> 똥꼬에 동굴... <웃음> 질렸는데 한번더 네, 두개 질렸습니다 자. 네, 한세방 정도 질리면 좋네요 일단은 회수하고 일단 성벽을 발견했으니까 음... 금방이 구가 있겠죠? 어. 닭한 방이 끝내고 네, 일단은 마을로 빨리 들어가서 어. 마셔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수분이 <웃음> 아 수분이 부족해서 죽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없네아 일단 마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다 왔는데 수분이 없어서 입구도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